오! 남납 리나까지 나왔습니다 오! 야 스팅어플린이 계속 도와주네 남납 리나까지 잡아갑니다 자 카드키를 놓고 갔죠 자 카드키 하나 작동 마지막 노란색깔 오! 안 우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공식 최종 보스죠 스팅어 플린이 악마 스팅어 플린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역대급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버격이님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레츠 기릿 자 영상 시작합니다 지금은 코치 피클즈를 살려주기 위해 닥터 플러피 팬츠의 미션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자 하트를 갖다 줬는데 또 필요한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으로 안내를 하는 닥터 플러피 팬츠 자, 저 우루루를 보내고 새로운 방에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와야 합니다 그 아이템이 뭐냐 바로 이 새로운 몬스터인 톨 빅터의 방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자 문을 여는데 이 친구의 이름이 톨빅터답게 아주 크기가 크다고 하죠. 자, 식물들을 만지지 말라고 하고 꽃을 가질거면 물어보라고 하죠. 자, 근데 말도 없이 꽃들을 갖고 갑니다. 근데 꽃이 피클즈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. 이 꽃들을 다 갖고 가야 합니다. 자, 자, 이제 나오는 신규 보스 몬스터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, 콕대를 획득하고 콕대를 절대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야 진짜 크기 엄청 크죠? 역대급입니다 너무 큰데? 야, 무슨 소리? 오! 야, 스팅어 필름처럼 저렇게 손이 나오네요? 야, 뭐야?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아 역시 식물이라 그런지 엄청 기네요 야, 근데 끝까지 못 쫓아오고 다행히 주인공은 꽃을 가지고 피했습니다 야 근데 그림에도 손이 안나와있어 너무 길어가지고 자 드디어 코치 피클즈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오 수술대 위에 코만 얹어놓은 코치 피클즈 아 수술 도구에 필요한 도구들을 갖다 달라고 하네요 뭐 가위 이런 것들 자 우선 이 미션은 수술 도구를 찾는 미션입니다 가위 찾았고 실도 찾았고 아 실도 코치 피클즈 색깔에 맞는 하늘색 실이네요 자 이번에는 오 응급 도구함 주사기 근데 이거 뭐 소꿉놀이 장난감 아니에요? 자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이제 살려주라 마스크스 닥터 플러피 팬츠 자 이제 나가라고 하네요 오케이 살려줘오 뭐야 야그까지 쫓아왔어 안돼! 예! 야끌려갔다 끌려가면서 영상 끝이 납니다 와 뭐야 끝까지 쫓아오고 있었구나 아니, 근데 손이 얼마나 긴거에요 그 밑에 층에서 끝까지 올라왔어요 와 다음 이야기가 너무 기대가 되네요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드디어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롭스페이스님의 영상이고요자 드디어 스팅어플린 최종 보스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힘이 엄청나다고 하죠 우! 오! 샤크클리가 스팅어플린에게 쫓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 이거 뭐야 야 <웃음> 둥둥 떠나니다가 그대로 잡혀갔습니다 야이 세계관에서도 샤크클리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릭터인데 뭐, 스팅어플린에겐 아무 힘도 못쓰고 그냥 잡혀가네요 근데 공식 반반의 유치원그 오피셜로는 그 스팅어플린이 여기 있는 캐릭터 중에서 가장 세다고 합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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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팅어필린이 쓰러뜨리고 어떤 감옥에 도착을 했는데 야 뭐야 어? 반발 리나? 체크클리 남남리나 야이블반반까지오 우르르까지 잡혀있습니다 야스팅어필린이 진짜 최종보스가 맞긴하구나 엄청 세가지고 오! 문을 열어줬어요 오! 반발 리나까지? 오이고오이 야다 탈출시켜줬습니다 탈출을 시켜준건가? 어? 아닌거 같은데요? 그냥 데리고 가네요 오 뭐야 오! 한 명씩 데리고 갑니다 어디론가 야 근데 너무 맥없이 끌려가는거 아니야? 무슨 인형마냥 끌려다녀요 야 우루루까지 끌리고 갑니다 오 드디어 주인공의 차례인가? 자 그렇게 끌려온 이상한 곳에 왔습니다 헉, 뭐야 여기 어떤 새로운 신규 보스 몬스터가 왕좌에 앉아있어요 약간 이집트 배경 같죠 피라미드 오 뭐야 오그 해골 샌즈 아니에요 샌즈가오 뭐야 신화처럼 있고 드론이 하나 있네요 오야 드론이 한번 도와줬습니다 야 새로운 보스 몬스터죠 야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집트가 배경인가봐요 아 사막이 있네요 완전히 다른게임이 됐습니다 선인장도 있고 온통 사막이네요 야 이거 뭐야 오 주인공이 쫓기고 있었는데 오 뭐야 마법을 부리면서 엄청 커지는 보스 몬스터 야, 나는 스팅어플린이 궁금한건데 갑자기 뭐 뜬금없는 새로운 보스 몬스터가 등장했죠 이분은 아예 뭐 다른게임을 만들었어요 드디어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주인공. 오, 자동차까지 구현을 했다. 오! 저기 우루루 방 아니에요? 새끼 우루루가 있습니다. 뒤에서는 아까 그 보스 몬스터가 쫓아오고 있고요. 자, 문을 닫고. 야, 어떻게 빨리 도망가. 자, 이 동굴까지 못 쫓아오겠지. 오, 우루루의 새끼들과 우루루가 있습니다. 오지 말라고 하네요. 난내 자식, 오, 아니다. 야! 우리를 지켜줄 생각인건가저우르루가 서있습니다 야 근데 너무 큰데? 오! 아! 밟는 걸 그대로 피하는우르루 야! 잘 피하고 있습니다 피해! 오케이 근데 저보스 뭔가 발가락이 잘려있는 것 같은데요? 뭐야 그대로 우르루 새끼들 머리가 도망칩니다? 뭐야? 결코 잡혀버리는 거야? 안돼! 오! 아, 우와... 잡혀버리면서 끝이 납니다. 야, 오늘 영상 너무 재밌었고요. 스팅어플린의 위력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영상들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도 재밌는 거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